그러니까 닉네임 봐 아니 왜 그러는데 <웃음> 아니 왜 그러는데,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는데 나한테 막뭐 그러는데 자에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글로 왔고 오예야야오야 <웃음> 아유 미가 물로 먹을 뻔했어 시작부터 망할 뻔 했습니다 이젠 블루 두꺼비 늑대로 먹으면 3렙이 되죠 그 뒤에 술바우를 타고 미드갱을 갈수 있습니다 어나 존나 먼데나먼데먼데먼데제 예상보다 피지님이 빠르게 호응했고 최고의 호응이었죠 이제 레드를 먹고 돌거북을 먹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된대요 오 저걸리 존나 힘들다 에코정글을 잘하는 친구가 칼날브리를 먼저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갈때 칼날부리가 먹어준다고? 아. 이유는 사냥꾼의 부적 효과로 에코큐에 피가 찬답니다. 미드를 해이즐 길교환에 박시게 했는지 체력이 둘다 많이 빠졌고 정글러는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근데 이 게임에는 정글러는 저 혼자가 아니었고요. 아무리 가렌이라지만 믹서기의 자정거리에서 슬쩍 멀어지고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스킬 없는 가봉이를 끝까지 쫓아가서 혼주를 내주는 거죠. 이때 위에서 울린 위험핑 하나 피지니 맵핑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은혜는 바로바로 바로 갚는 게 편하니 아리의 기한을 한번 늦춰보도록 하죠. 모두 알다시피 카정은 정글러의 기분서양 아니겠어요? 세트에 오케이, 케이트는 스펠 없는 거 브리핑 고맙고, 한번 가보자고! <웃음> 아까 싸움 이후로 레드를 먹다가 탑을 보니 못 보던 물고기가 있네요? 그래서 혼주를 내주려는데, 들켜버렸습니다 사압 쪽에 온 김에 전력을 먹기로 했죠 근데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저 나갈게요 대치 <웃음> 상황이 이어졌지만 침착하게 오브젝트의 뒤통수를 쳐서 먹는다 가붕이를 돌려줬습니다 <웃음> <웃음> 다 뽑아 <웃음> 버리시 <뺏어버리신>? 오우씨 <웃음> 깜이야 <웃음> 막타! 아니네? 어, 막타다 <웃음> 팀원들과 멋있게 합을 맞춰 랭가를 잡아주고 바텀의 또 다른 적들도 잡으려고 했죠. 솔직히, 가렌을 잡는 건 아주 쉬웠어요. 존재는 도망가는 저 아리입니다. 너무 살겠다고 도망치니, 쫀놈 리짱에선또 오기가 생기죠. 야, 어디가? 결국 전 솔방울을 터트려서 도망가는 아리를 받고, 안심할 때 가장 큰 일이 생기는 법 아니겠어요? 야 이러면. 올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새로 나온 전령을 먹어주고, 포탑을 밀고. 밀고 억제기를 밀는데 게임이 끝나길고 직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전 게임도 이겼겠다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오버워치의 에코라 캐릭터가 추가되었죠 이걸로 스폰키를 해봅시다 잡는 것까진 간단했어요 간단했는데 빠져나오는게 문제였습니다 체력은 단5 하찮은 시메트라의 딱이비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 체력 문제는 이걸 살아왔다는거죠 과거에 나는 다 계획이 있구나 A거점을 밀려버렸고 잔... 전... 미리 말해드리지만 에코 첫판이었어요 정말 보기 드러운 플레이가 이어져서 눈 뜨고 봐주세요 대신 배송을 해드릴게요 싸우던 도중 이건 아니다 싶어서 힐팩을 먹고 나온 다음 이젠 정말 이 싸움의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과감하게 플레이해서 결국 상처뿐인 승리를 쟁취했죠 <웃음> 이게 뭐야 솔직히 저는 예전에 오버워치 열심히 했지 접었는데 에코는 좀 못하더라도 재밌더라고요 뭔소리겠어요 개사기라는거지 궁극기를 써봤습니다 자신을 베낀 보조품이 나를 죽인다 얼마나 멘탈적으로 공격이 될까요 근데 솔저는 못잡고 다른 녀석들만 잡았네요 아쉽게 근데 진짜 사기인게 궁극기가 너무 빨리 차요 이건 좀 아닌거 같아 다음판을 잡으면서 데스매스를 돌렸습니다 에코 하나 잡아주고 한조를 혼내주니 손보라뿌필로를 만났어요 그래도 일단 눈앞에 닥쳐오는 적들을 하나 둘씩 들었다가 결국 솜브라를 발견했죠 아이씨 너이 자식 아까부터 성가셨어 그래 그래 일단 인사받고 <웃음> 자 블리자드 월드입니다 이건 꿀팁인데 공격 때 슬쩍 옆으로 돌아주면 솔져가 감정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한번 밀고 이번엔 변신해서도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버리고 솔져 <웃음> 세븐 에이미사벌레일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궁극기를 켜버리는 겁니다. 목표를 솔직히 옵치는 가끔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2020년에 새로운 영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아니 이것저것만 빼면 말이죠. 적팀이 날 때려서 체력을 낮아지면 궁극기를 쓰면 되고 설령 딜하다가 잠들면 그새 참 궁극기를 써버리면 되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 빡빡이가 내세우는 공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사귀어도 그녀사한테는 암방이라는 거. <웃음> 이스킬즉 레이저 쏘는 게 암살하고 녹이는 데 좋아요. 발소리도 없으니 이뭐 최고의 암살자네요. <목소리> 어느새 비벼야 하는 상황. 저는 걱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소리> 이번엔 레이보6시크 시체 에코입니다. 어우 벌써 때려 부수고 난이 났네요 제가 이번에 할 것은 여... 기 서... 존버 아! 탈 건데요 이 캐릭터의 능력인 드론은 음파레를내적티메시야를 방해해서 화면을 막 술먹은 것처럼 해롱해롱하게 만드는데 그때 송기작건으로 끝장내는 겁니다 당하면 화나겠죠? 첫 번째 타깃이 눈에 들어왔고 보전 무기로 끝장내지 말고 슬쩍슬쩍 체력을 깎아줍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주면 미친! 어느새들어온 적팀이 제 위치를 알고절 잡겠죠 이시제 다시 어하들준비해주시고 아주 조금만 기어리고저희어하고저어이고저어하고 저희가 저는 멀리까지 도망쳤고 아이고... 거점이 다 뚫리기 시작했네요 포기해야겠습니다 어느새 1대 2인 상황 이거 침착하면헬런입니다 어어어허허 <웃음> 어, 저는 결국 해냈고, 아, 딱 봐도 신다 보이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레지 에코는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지. 왜냐면 레지는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또 카면 끊겨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